신용회복지원제도, 다른 말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 상환을 할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하여 줌으로써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을 나열할 수 있으며 공공기록정보의 유지기간과 삭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자. 이때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셋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이용해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입니다. 즉, 금융회사가 아닌 사인에 대한 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 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부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금융질서 물난자와 협약외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20% 이상인 자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인 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 이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춰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최근에 이미 채무조정 신청을 하였던 사람, 총채무 중 상당 부분이 최근에 발생한 사람, 협약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일정 부분 이상인 사람, 재산 및 수입이 충분하여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사람,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감소를 초래한 사람, 그리고 금융회사와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분쟁상태에 있는 사람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인 워크아웃의 지원 내용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채무 감면입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감안하여 일부 감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담보 채무의 경우 연체이자만 감면합니다. 이어서 상환기간을 살펴보면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토록 하고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에는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토록 합니다. 담보 채무의 경우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토록 하고 최장 3년 이내에 거치 기간을 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제 유예를 보면 대출금의 종류와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데요.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그리고 채무 조정에 따른 변제 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채무 감면의 범위와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단기 연체 채무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함으로써 연체의 장기화로 인한 더큰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두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중한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만일 1개월 미만의 연체기간이더라도 연소득과 연간 누적 연체일수에 따라 프리워크아웃의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자녀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채무자이자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 소득액의 30% 이상이며 마지막으로 보유한 자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프리워크아웃의 지원 내용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채무 감면입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이자율을 연 10%에서 연 5%까지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자율의 1분의 2까지 인하하고, 담보채무의 경우 연체이자만 감면합니다. 상환기간의 경우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토록 합니다. 다음으로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토록 하고, 최장 3년 이내 거치기간을 둘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제 유예에 대해 보면 대출금의 종류와 총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적용이율은 연 2%입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 사이의 자율 합의를 통해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사정 감면하는 제도인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승인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면 자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인데요.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조정의 효과가 보증인에게 적용되는 반면,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만 면책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제도에 비하여 강제성은 낮으나 유연하고 신속한 구제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온라인 신청 등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며 상환 24개월 이후에는 신용회복신청 이력의 공유가 제한되어 신속한 정상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 정보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연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한데 실상은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만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상거래 채무를 포함한 사인에 대한 채무는 조정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채무 경과 폭이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이용이 가능하여 오히려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앞서 설명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만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상거래 채무를 포함한 사인에 대한 채무는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리 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 제도에 비해 실무상 원금 감면 폭이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향후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통보를 하고, 이는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각 금융기관에 회생 파산 신청자라는 정보가 공유됩니다. 이러한 공공기록이 공유가 된다면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고, 신용카드 또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공기록 정보는 언제 삭제되는 걸까요? 먼저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결정 2주 후 법원이 신용정보원으로 코드 번호와 함께 기록 통지를 합니다 이후 약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수하고 면책 결정이 있게 되면 법원이 다시 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통보를 하여 공공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다음으로 개인 파산의 경우 법원은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원에 면책 통지를 하는데요 이때 연체 정보를 삭제하고 공공기록 코드로 등재하며 향후 5년 동안 이 기록을 금융기관이 공유합니다 이후 5년이 경과하면 공공기록 정보를 삭제하여 다시 신용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역시 공공기록 등재가 되는데 현제 기간에 따라 공공기록 삭제가 상이합니다 변제 기간이 2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변제가 끝난 후 면책이 된 시점에 공공기록이 삭제되고 기간이 그 이상일 경우 24회분의 변제금을 납부한 시점에 공공기록이 삭제됩니다.